잠깐만, 이렇게 야, 일단 넌 학미 잠깐 비가 왔었는데요. 여기가 여기에 할아버지 그럼 같이 가볼래요? 아, 진짜 이쁘다. 레일리 뷰리풀 응, <웃음> 손인정 어? 또 PC도 있네. 아, 카비 야,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. 너카비 얘기해야 진짜. 너후야 우리 애기 아이 하이 마 아기. 나 싫어? 비워 얘기해 봐. 비워 나리카. 비워 안녕. 자. Yeah, yeah. 와, 저기 봤다, 용가. 아, 이게 용가. 제가 저 베트남에 가지고농 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<웃음> 와, 아, 이게, 아, 이게 선인장이 아니라 용가 나무구나. 저 누가 먹었어? 버드? 애니 애니멀? The red color and the... 아 라라라. 이거가 인이 레드 컬러야. 아 진짜? 근데 뭐이티브 right. right. 아니야? 맞아. 아 여기가 아 이렇게 색깔도 들려 아, 이건, 이건 빨간. 아, 이건 yeah. 아더 화이트. 아. 네가더 비싸 이건 화이트. 이거 빨강. 진짜 all t don't the p o 아, 진짜? 아, 농약 같은 거 없대요. <웃음> 와. 이거가 잔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잔디가 엄청 많네. 음. 개? 두개 떴어? 이 과일이 용가라는 과일인데, 어, 베트남에 있는 과일 중에서 한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. 어, 빨간색 볼. 어, 잠깐 이렇게. 음. 시원하지 않은데도 맛있어. 음. 잘 음. 잘 진짜 맛있다. 음. 아, 이게 손인장인줄 알았는데 용과 나무였구나 할아버지 쪽에서 땄네. 끝났어? 끝났어 안에 있던... 저... 저... 명화있어 파인애플 오! 아! 아! 아! 이거 파인애플 나무래 응. <웃음> 야! 나 처음 봤어 하우트 고우대 강아리 조심해 가 앗! 앗! 앗! 파인애플 <웃음> 음. 진짜 이쁘다 어, 신기한게 물고기도 있어 여기도 물고기 있네 이것도 용가나무 아, 네 신기하다 얘기해봐 봐안나 <웃음> <목소리> 싫어! 나 못생겼어 싫어 싫어? 으뭐 먹어? 여... 여너손 진짜? 노선 손줘 ㅋ But my grandfather l 음, 진짜 여기 핑계도 <웃음> <웃음> 하고. 진짜.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하 진짜. 진짜. 진짜. 진 파파야? 아, 맞아. 파파야. 너는 파파야. <웃음> 그까픽 빠빠야 되게. 여기까. 아. 이거 먹을까요? 아니잖아. 아. 되나 아니잖아. 배. 젓더낫 스윗, u t i can e t 어, 그거 있다. 또만 과 h à ngồi 아, à li chơi. thấy cái gì cũng hào hứng n h m à 맞아 유명하다, 몰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용가 진짜 맛있어 <웃음> 아, 진짜 여기서 처음으로 그... 그... 캐치, 저, 이 음, 이거 나 아니야? You're a s I s g n n i t m e n t 음. 야, 이거 진짜 씨바가않냐아니 응. 네, 진짜 애가고비바 음. 가면 피해. 음. 야, 일단 <웃음> <Surprise>. <웃음> 가 가면. 가면. 하면 네, 가 네, 가면. 가면. 네, 이면 네, 가가어디가 h a 이